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사용자별 필수 정보가 대체 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IT 업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들 중에 하나가 바로 IA입니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정보 구조라는 거죠. 사실상 이제 기획자 같은 경우는 IA라는 말을 특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IA라는 말 자체는 되게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서비스 분석하고 설계에 필요한 것은 사용자별로 어떤 필수 정보가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필수적으로 보여주거나 입력해야 할 정보가 바로 사용자별 필수 정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무슨 짓을 해도 뺄수 있는 지점이 아닙니다. 사실상 키 정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도 그게 필요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입력하게 할 건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머스에서 서비스를 구매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제 필수 정보가 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샀냐? 카드냐? 현금이냐? 누구를 통해서 샀냐? 피지사 경보는 어떻게 되느냐? 결제 API는 뭐냐? 어떤 상품을 샀냐? 상품 코드는 또 뭐고? 가격은 뭐고? 옵션은 어떻게 되고? 상품 구분은 어떻게 되고? 상품 판매자는 누구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이제 또그 상품을 어떻게 골랐냐? 상품 목록에서 살 거고 상품 상세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구매 정보는 어떻게 구분하냐? 구매 날짜가 있을 거고 시간이 있을 거고 구매자 정보가 있을 거고 이름, 아이디, 전화번호 같은 것들이 있겠죠. 판매된 상품을 배송을 해야 되냐? 취소는 가능하냐? 이런 지점들에도 당연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서비스들에 들어가는 필수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좀더 깊게 고민을 해보면 은 어떤 정보를 사용자들한테 꼭 보여줘야 되냐 누를 수 있고 입력해야 되는 부분도 말고 그냥 보여주는 정보, 어떤 정보를 꼭 필수적으로 보여줘야 되느냐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필수 정보들 중에서는 사용자들에게 꼭 선택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입력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을 싹다 정리하면 사용자별로 무조건 입력을 받아야 되는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정하는 게 정보 입력 UI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사용자가 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꼭 보여줘야 되는 정보 표기 UI가 있는 거고요. 사용자가 뭔가를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실제로 입력을 해야 될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정보 입력 UI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두 가지를 모아서 이제 필수 정보, 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필수 정보들 중에서 꼭 보여줘야 되는 정보들을 모아놓고 이걸 다시 구조화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바로 ia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전체 i a 랑 조금 달라요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제로 깊게 파고들어야 되는 ia에 대한 부분은 이런 키 정보들이 있고 이거를 어떤 화면 단위로 나눠줄 건지 그리고 그 화면 단위를 모았을 때 어떤 ia가 되는지 이 단계를 봐야 됩니다 전체 내용을 싹다 적어놓고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이 작업이 돼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보 사용자한테 꼭 보여줘야 사용자가 판단 낼수 있느냐 어떤 정보 입력 UI 꼭 나와야 꼭 필요한 정보들 입력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떤 단계별로 처리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이런 기획재료 같은 것들을 좀 쳐다보다 보면은 IA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 마냥 이걸 마치 꼭 따라 해야 되는 것인 마냥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또다시 서비스별로 백엔드나 이런 서비스별로 상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그 배치를 다르게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페이지는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시거나 혹은 서비스를 이제 분석을 하실 때 핵심 정보가 뭐냐? 이거부터 파고 드셔야 되는 거고 또 이제 UI를 좀 개선을 한다거나 할 때는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이 정보 꼭 보여줘야 되냐, 사용자한테 판단하는데 꼭 보여줘야 되는 정보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질수록 되게 가볍고 튼튼한 정보 구조가 만들어진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